들은 그래도 같이 다니는 사람이 있어서 그나마 낫다. 아니 왜 아침부터 이렇게 일안 안 하는 사람들왜 이렇게 많지? 한남동이라 그런가? 부자들이 그렇게 많은 거야? 미치겠네 <웃음> You know that we gotta g go r o up, can't go back I know you feel alone, we've been stuck here way too long you 나름 뭘까요 e 없없이 심지어 라 e n 없어 그래서 사실 위치를 옮겼어요 다른 카페로 왜냐면 아스티에드 밀라트 여기는 1층부터 5층까지 싹다 그냥 본인들 제품 전시하는 공간이었고 5층이 카페인데 카페에 사진 찍으러 온 여성분들이 진짜 엄청나게 많았고 그리고 일단 에어컨이 없어요 너무 더운 거야 진짜 대낮에 제일 더운 날씨였는데 와 이거 도저히 안 되게 해서 런했습니다 <웃음> i t like the night Don't really treat me right Sorry got left behind t h a 여기 no. 에센가 no. no. okay. okay. 보이잖아. 나, 이제 너랑 <놀람> 사진 될 거잖아. 하는거잖아네 일곱시? 7시? 일찍 7시? 일어났네? 뜨겁다이거이거요 네. <웃음>